12월 달력을 엑셀을 이용해서 만들고 A4 용지 한 장에 인쇄되도록 인쇄 설정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바퀴를 굴리시면 확대가 되죠. 적당한 크기로 확대해 주시고 2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셀을 클릭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조그만 점이 있는데 점에 가져다 대면 마우스의 모양이 까만색 십자가가 됩니다. 이걸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쭉 끌어 주시면 토요일까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수요일 밑에 1을 적어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선택해주시고 까만색 십자가가 되면 옆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오는데 클릭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5를 적어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채우기 옵션을 연속데이터 채우기로 변경합니다. 마찬가지로 12를 적어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자동채우기 옵션을 클릭해서 연속데이터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이제는 5부터 18까지 모든 셀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전에는 5위에 있는 셀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위아래 셀이 모두 꽉 찼기 때문에 5에서 12가 되면 7이 차이가 나죠. 6에서 13도 7, 7에서 14도 7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차이값이 적히게 되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만 하면 자동으로 7씩 증가가 됩니다. 이제 32를 지우시고 행 높이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행 높이는 왼쪽에 행 머리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하살표가 될때 드래그를 해서 6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2와 3 사이 경계선에서 기존의 크기보다 2배 정도로 크지도록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크기보다 2배가 행 높이가 커졌죠. 이제 왼쪽 맞춤을 해주시고 위쪽 맞춤을 하겠습니다. 일일만 선택해서 글자색을 빨강으로 해주시고 토요일만 블럭을 씌워서 글자색을 파랑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테두리 선을 주겠습니다. 범위를 설정하시고 모든 테두리로 변경해 주시고 이제 1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삽입이 나옵니다. 삽입을 클릭하시고 A1셀에서 G1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12월이라고 적어주시고 커서가 깜빡일 때는 정렬이라든지 다른 설정값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12월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커서가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이라든가 다른 설정을 모두 할수 있게 변경이 됐죠.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시고 A4 용지에 한 장에 인쇄되도록 인쇄까지 해보겠습니다.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에서 가로를 눌러서 옆으로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내용이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에서 확대, 축소를 18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내용의 크기는 적당하게 나왔는데 너무 위쪽으로 갔고 너무 왼쪽으로 왔죠.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을 눌러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를 체크하시면 좌우에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다시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세로로 체크하시면 위아래에서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달력을 한 장에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제 채우기 색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요일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일을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색을 빨강을 하시고 글자 색은 흰색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회색을 해주시고 글자 색은 흰색, 채우기 색은 파랑, 글자 색은 흰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좀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파일 인쇄 누르시면 원하는 형태로 달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12월 25일 아래에 성탄절이라고 적고 싶다면 12월 25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치면 셀이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적으시면 됩니다. 블럭을 씌우시고 글자 색은 빨강, 글자 크기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를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달력을 완성했습니다. 망가우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망가우 컴퓨터의 영상의 재생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